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리뷰하는 인조이 TV 브라이드입니다. 오늘도 비스코 제 2탄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는데요. 오늘의 제 2탄은 저번 1탄과 같이 영양분을 강조한 갈리 AOC가 추천하는 그리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오늘 소개시켜 줄 비스코는요, 맛은 유산균, 그다 저번에 얘기한 것 같이 식물조직으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주면 상당히 좋겠네요 사와야가나 요구르트 아지라고 써 있네요 시원한 요구르트 맛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D를 한번 볼까요 D는 어때요? 여기도 똑같이 재료는 커무기이코네요 뭐 밀가루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 뭐가 있을까요 음 유산균 유산균이 써 있네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영양성분 표시 인데 한 봉지당 어, 22.7g 이 들어있고 에네르기 칼로리죠 111칼로리 음 정말 좋군요. 근데 설탕은 12.3g 그다음에 소금이 0.14g이네요. 그다음에 칼슘이 127mg. 비타민과 B1, 비타민 2, 비타민 D 뭐 등등. 또, 여기 보시면, 음, 아나카니우레시마메, 지식기가 써있네요. 지식이, 음, 지식인데요. 심파이온데이크스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유산균나도, 오나카니우레시킨도 오나카우레시킨노, 에사또, 나루, 쇼크부츠 써있네요. 에, 아래리기 정보는 유삼, 유산... 유세븐써있고요 코무 써있네요. 정면을 보시면, 뭐, 여기 강조된 것처럼 94% 갈리 AOC. 가 여기 이제 추천을 했다라고 써있네요 뭐 회사는 뭐 그리코 고요 한번 뜯어볼까요 뜯어봅니다 저번과 같이 낱개 포장으로 두팩이 들어있네요 비스코 도리비아 라고 써있네요 여기 20에서 29세 여성을 상대로 식물성 조직 섭취 평균량이 1개당 11.8g 목표가 18g 이하라고 써있네요 본 제품은 음두 봉지당 5.5g 식물 조직이 들어 있다고 라 써있고 후조쿠시 카치나 식물 조직 보가 아 핏다리데스라고 써있네. 요뭐 정확하게 들어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또 한번 뜯어볼까요? 어요요요 카메라 흔들리네요. 짜잔. 이 안을 보면. 볼까요 짠 유산균이 들어있고요 냄새도 음좋은네요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단면을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보시겠죠. 음. 약간 역시 시원한 맛이 나네요. 여보세요. 비스코. 역시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간식이네요. 영양분도 있고, 먹기도 편하고. 음. 뭐, 어른들이 먹어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음. 세요. 음, 모험다 이네요 맛있어요, 맛있어. 한번 드셔보세요. 음, 오늘도 함께 비스코 이탄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뭐 쇼감 좋고. 맛도 좋고 깔끔하네요 뭐 애들도 먹긴 딱 좋고 상당히 좋네요 특히 여기 이제 보이는 94% 라는 이 수치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럼 정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러면 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서 인조이티브레드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